자 이번 시간에는요. 어, 영상 위에다가 어, 또 뭔가의 요소를 더 올릴 수 있는 PIP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보통은 PIP를 쓸 때는요. 어,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앵커 머리 위에 이렇게 영상이 하나 떠 있잖아요. 그런 걸 띄울 때 쓰거나 혹은 영상에 로고 같은 걸 집어넣을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. 그런 네,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영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. 자 일단은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던 편집하고 있는데 왔어요. 여기 메인 메뉴가 밑에 있죠. 거기에 쭉 옆으로 넘기시면 여기에 PIP라고 있어요. PIP는 피처 인 피처의 줄임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진 위에 이미지 위에다 이미지를 올린다 뭐 이런 뜻이겠죠. 자 피처 인 피처도 내가 얘를 넣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.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 영상 있잖아요. 여기다가, 어 좌우에, 여기랑 여기랑 공간이 있으니까, 여기다가 다른, 요,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촬영한 각도의 영상이 있죠. 그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컷이, 어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정도 동작하는 동작이, 어, 동작하거든요. 자, 그래서, 요 타이밍을 여기딱 화면이 바뀌는 데다가 정확하게 맞춰 놓으시고 여기 탁 바뀌죠 트랜지션 아직 설명 안 했구나 자 여기까지 넘어갔죠 자 여기다가 이제 pip 를 눌러요 자 그러면 pip 추가라는 버튼이 아래쪽에 생기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터치를 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가져왔던 소스를 또 가지고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, 이 영상 위에 여기랑 여기다가 뭔가를 올릴 거잖아요. 저는 이걸 먼저 가지고 올게요. 터치를 해서 추가를 합니다. 자 그럼 위에다 이렇게 올라갔죠. 한네번 정도 반복되는 동작이니까 뭐 아무데나 뜯어서 한 4번 정도 써볼게요. 어, 타이밍이 좀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영상이랑 자 여기서부터 자르고 앞에 있는 것들은 선택해서 삭제 자, 여기서부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딱 여기까지만 선택하고 분할하고 뒤에 클릭 선택하고 삭제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쭉 당겨 당겨 가지고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맞춰 주시는 거죠 자 장면이 탁 넘어갔을 때 얘도 같이 나오게끔 자 그럼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자 사이즈가 좀 크니까 터치를 하시고 여기 터치를 했죠 그리고 위에 빨간 테두리가 잡혔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손가락 두개로 모아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 위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동작을 보여 줄때 이렇게 같이 보여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영상하고 여기 영상하고 타이밍이 좀안 맞는 거는 제가 여기 에 잘라서 쓴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이 끝나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들어갔어요 자 뭔가 하나 더 해보고 싶다 한번 더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요 영상 자 같은 위치에다가 또 하나 넣어볼게요 메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밑에 PIP 선택하시고 PIP 추가 자 이번에는 여기 다리만 보이는 부분 있죠 자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추가한 다음에 얘도 다리 네번 오므리는 거 갖다 쓸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네번 잘라볼까요 분할 터치 삭제 자, 여기서부터 한번두번 세 번, 네 번, 딱, 오케이. 됐습니다. 터치. 그 다음에, 분할. 뒤에 거 선택, 삭제. 자, 이것도 클릭해서 쭉 앞으로 당겨주세요. 쭉 앞으로 당겨주시고. 자, 얘도 터치를 한번한 한 다음에, 손가락으로 오므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, 자, 간단하게, PIP라는 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. 자, 여기 참고 영상이잖아요. 요 각도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다른 각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.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요런 식으로 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오, 괜찮죠? 하는 게. 자, 그 다음에 만약에 로고 같은 거 넣고 싶다. 그런 기분들 때 있잖아요. 그땐 또 어떻게 하느냐. 로고는 보통 여기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유지되죠. 로고 같은 거 넣을 때는 미리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된 이미지 같은 게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폰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포토샵으로 만드시거나 다른 툴을 이용해서 배경이 투명한 로고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셔야 돼요. 그래서 폰으로 옮기시고 자 그까지 됐다 치면 다시 PIP를 누릅니다. 자또 PIP 눌러주시고요. 이번엔 사진으로 가요. 어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을 폰으로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폴더에다가 제 로고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넣어 놓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만들어놨던 제 로고 하나를 터치로 하고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사이즈를 딱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올려두면 아이고 화면이 잠깐 끊겼네요 자 이렇게 올려두면 되겠죠 자이 PIP도 요만큼 이거는 동영상이 아니니까 딱 3초 정도만 주어지거든요 자 요거는 끄트머리 잡고 쫙 당기면 돼요 끝까지 쫙쫙쫙 당겨주다가 다른 PIP 요소들이 맞고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이 잡고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. 아래 칸으로 잡고 땡기면 내려와요. 자, 터치하시고 다시 쭉 늘려서 끝까지 갑니다. 자 그래서 영상의 끝 머리 딱 맞게 얘를 한 빚어나가게 맞춰주시면 되죠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를 집어넣는 거예요. 자그 다음에 여기 로고를 집어넣는데 글자 같은 개념으로도 로고 PIP 개념이 되거든요. 뭐 그러면 글자를 만약에 하나 더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텍스트를 골라주시고 텍스트 추가하시고 자 글자를 입력을 할게요 자, 여기 터치 하신 다음에 뭐라고 적어볼까요 어 이게 동작이름이 리프티드 플러그 거든요 리프티드 플러그 동작 배우기 뭐 이렇게 이름 쓰시고요 요리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요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글자 꾸미는 것들은 우리 앞서 수업 때 제가 다 했죠 자 여기에 보면 편집 효과 한번 써볼게요 편집 효과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괜찮은거나 터치를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 요게 낫겠네요 원래 거 사이즈 조금 더 크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터 요게 너무 크죠 어, 이건 나중에 수정할게요 자 일단은 다 입력을 했고요 이거는 p r p 아니죠 그냥 글자죠 어, 글자 자 요거는 터치를 하시고 제앞펫서부터 쭉쭉쭉 당겨서 제일 뒤로까지 가자 이렇게 해서 당겨 놓으시면 끝까지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이 로고가 너무 컸잖아요 좀 거슬리네요 이 로고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백 버튼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다시 PIP로 돌아가서 자, 지금 여기 적용되어 있는 밑에 이 부분이잖아요 자, 터치하시고 자 사이즈 너무 작으니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오므려서 옮기시면 됩니다 아 이거 요령이 오므려 줄때 있잖아요. 할때꼭저 로고 대상을 안 잡아도 돼요. 여기를 잡고 안 잡아도 되고 그냥 화면 아무데나 그냥 두 가지 손가락으로 올려가지고 조절하시면 아무데나 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어, 너무 여기 딱 맞춰서 하려고 하시면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잡고 조절하신 다음에 화면도 아무데나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잘 움직입니다. 이렇게. 자 됐죠? 자백 버튼 눌러서 돌아갑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다가 내가 필요한. 어이고 글자가 앞에까지 안 들어가 있네요. 땡겼다가 다시 왔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봤습니다. 이거를 우리는 PIP라고 부른다고 했어요. 자, 여기까지 PIP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안녕!